하수꾼으로서의 복음 전도자의 태도와 위기시에 함께, 하시, 함께 하셔서 이끄시는 주님에 대한 소제목이 있습니다 <웃음>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또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저가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소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아,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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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파송했었는데 이제 그 주의 사도 바울의 제자들 죄 제자들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크게 위로를 받으면서 또 형제들의 도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물론 뭐 거기에 나쁜 소식도 있긴 했지만 그게 뭐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권고해 줄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권고할 것은 또 이제 나중에 대살니가 전소, 후소 등에서 이제 보여 권고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빌리뽀교회가 극한 가난 중에 도움을 준 것을 또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웃음> 그, 그, 그, 그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사실, 어, 거기서 뭐 직접 누구에게 공교를 받아가지고 일을 할 만한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비량 하면서 사역을 했고 또 마침 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아주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그 제자들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이제 나사렛 예수이신 거죠. 그 청년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이 기름부음을 부으셔서 이제 보내신 자다.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과 동격이고 중보자로서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 인간의 죄된 형평과 또그 죄된 현실을 다 감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셔가지고 그 일을 그 이제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또 보여주다가 이제 그리도께서 스 나자셔서 그 메시아로서의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신으로 그 구속의 그 일을 계속해 가신다. 그런 내용들 이제 그 이제 이전에는 물밑 작업을 했을 것인데 여기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전에는 안 붙잡힌 게 아니고요. 더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에 이제 붙잡힌 거죠.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제. 그, 신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또, 그것이, 바울의 그 이성적인 머리로만 그 일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한게 아니다.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계시에 온전히 반응을 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이제 예수가 그리토이짐을 증거했다. <웃음> 뭐, 구약의 그,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또천지자로서 오실 메시아, 제사장으로서 오실 메시아다. 멜기세댁의 반차를 쫓아서 오실 메시아. 그런 다양하게 예,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게 바로 그리도를 향한, 예수를 향한 그런 예언들이었다. 하는 것들을 다 증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또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때, 오순절날, 복음을 부활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와 동일한 맥락의 내용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긴 했지만 또어 그것으로 어 하나님 말씀으로만 한게 아니고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그가 또 성신에 인도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그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증거했다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웃음> 그 지금은 뭐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AI 시대 정보 종합 정보가 이제 종합적으로 인공 어, 지능을 써서 음, 그, 답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라고 그래도 요약하고요. 뭐 제가 쓴 고린도전서 책을 요약해서 어, 자,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그래도 해줍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 이게, 사람의 이성의 한계가 있는데, 그 이성의 한계를 그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꿰를 낸 거죠. 그것이 이 인공지능인데, 그렇게 해서, 어 사람들이 거기서 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과 성신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 정보들이 들어가 있지만 주님께서 그걸 쓰셔가지고 필요한 말씀을 그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또 마땅히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자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 결국 하나, 그러니까 사실, 음 이전에 이제 AI가 있기 전에는, 아또 뭐, 성경에 이제, 아저저 컴퓨터의 다양한 이득을 취해가지고, 어 정보를 모아서 말씀 증거하기도 했죠. 이제 요즘은 뭐, 그, 다 거기에 주, 주석도 있고 사전도 있고 어, 어느 구문풀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으니까 음. 그런데 이제 어, 이제 그런 것만 의지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생명 살아 있는 살아 있는 역사 살 있어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어 사역할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최첨단의 문명이 있었지만, 그리고 최첨단의 철학이 있었고, 또뭐 문화적인 그런 그 혜택도 누리고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에 그 꽤나 그런 것의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경 속에서 예고됐고 성경 속에서 예고된 대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의지해서 그 복음을 증거했다. 본인도 그렇게 살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면서. 또그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5절에 그리고 2장 1절로 12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뭐다 읽지는 않겠고요.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지고 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이성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진행이 있고 그것이 완성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높이 되셔서는 성신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 그 목표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에덴에서 목표한대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그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그 일을 어, 저, 믿는 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성신을 보내셨다. 그 성신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세 사람 된 사람들을 어, 그리또와 연합된 사람들을 완성된 상태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도록 하기, 하기, 하기 위한 거죠. 이게 예,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유명한 작곡자라고 비유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완전한 그 작곡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걸, 어, 믿음의 사람들이 담백하게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어 그대로 부르는 겁니다. 자기 그 작곡자의 의도를 알고 자기 정서 그 안에서 정서를 취해 가지고 담백하게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증거하죠.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식으로 집어넣어서 아무나 다 똑같이 나오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 그, 지적 수준이나 정서적 그, 내용이나 그, 다양한 것들, 그, 그, 런 것들을 다 쓰셔가지고, 그, 하나님,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 악보를 잘, 아 표현해낼 수 있게 했다. 아주, 그, 교짜가지고, 작곡자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기교를 부려서, 뭘 자기가 그걸 감정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그 그거에 대한 지식의 그 부여함만 드러내려고 하고 아니고 사람들을 의지적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들은 담백하게그 이제 그런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땅의 것들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쫓아서 그것을 잘 인격적으로 구현해내게 하신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몰는그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단백하게 그 주, 조, 조자의 의도를 쫓아서 그렇게 자기부터 살아가면서 구현해내질 않아요. 그냥 모양만 내는 거예요. 모양만 그러니까 어, 주님이 갖게 하시는 정서도 없고 지, 지식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목표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참그 사람 자신은 비참한 거죠. <웃음> 그 2장 1절부터 12절 말씀도 보면 그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신에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그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내 전도라고 그랬어요. 내 전도에 전도에서 그 하나님의 전도에 그, 미련함에 자기가 쓰이는데, 그걸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방법론으로, 수사학으로, 논리학으로 그걸 권하지 않냐고, 그, 성신께서 그 일을 쓰시기를 바라고, 그 다양한 소재들을, 재료들을 가지고 담백하게, 그, 이렇게 쓰임을 받으려고 한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는 것이 그 밑, 밑에 부분에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위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지, 세상의 헬라적인 지혜 권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서 있게 계시하신 그것을 그대로. 성신의 인도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과 성신이 늘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또그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혼자 신비주의자처럼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받아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말씀을, 그, 말씀 자체에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자체에 어떤 논리학이나 수사학 그런 표현에 빠져가지고 증거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전도했다. 그 십자가의 지혜를, 성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했다. 그것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기계적으로 붙잡힌다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하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작정적인 경륜에 대해 몸소 배우고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빈틈없이 긴벅성을 가지고 증거하였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말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쓰신다. 그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전도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 자신, 자신이 받은 전도의 사명을 가, 하게 하는, 누구의, 누구를 흉내 내지 않는 거지. 우리가 흉내 내는 것은 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도를 흉내 내는 거지 누구의 전도를 누구의 전도 방법 뭐큰 뭐, 교회를 이룬 유명자 한 목사의 그 톤과 언어 뭐그 어휘 그런 그런 수사법 이런 것들을 써서 어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 목소리가 있어요. 그 말이 어눌하고 그 말이 화려하지 않고 그, 그 말이 그뭐 담백하고 그래도 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지혜가 나타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단그 복음의 내용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어디에 섰든지,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로 그 그리또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그리또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의 노래들도, 그, 이제, 그, 분명히 음악 보호가 있고, 저자의 의도가 있지만,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정성을 담아서 그걸 해석해 가지고 그걸 부르느냐 그걸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려요. 그것이 이제 이제 뭐 독특성이기도 하고 또그 안에 또 다양성도 들어갈 수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기계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건한건 아니야.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었고 또 로마 사람이었고 당대 문화를 다 알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존재고 그런 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존재인데 그 위치에서 본인이 받고 은혜를 누린 토대 위에서 이제 그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아서 성신을 의지해서 증거했다. <웃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회방하는 성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그 안에 자신들을 두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스스로 갇혔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성경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정리한 것을 가지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 그 틀을 그 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판단하고 그 대적한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인간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교회 역사 속에서, 어, 유산으로 온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그, 그, 그걸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이 쓰는 것 아닙니다. 그 참고 주석이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이나 기타 등등의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의지하면서 또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자기 괴로 하는 게 아니라 성신께서 나를 변화, 말씀과 성신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나는 거기에 충성되게 살아서 그 말씀과 성신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그게 은혜의 방도이니까 그것대로, 그것에 의해서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런데도 이제 유대인들의 대적과 회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적은 그, 항상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또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늘이 사람들은, 아, 정, 정부의 힘을 의지해요. 또 교권의 힘을 의지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들이 그렇게 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뭐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하시는 하는 일이고 그들의 속성대로. 악역을 맡은 그들의 모의와 에게와 협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가 주와 그리도가 스 되는 내용들이 드러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 일이 진행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대적당하는 것은 또 회방을 받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그런, 그렇다임. 그 구속 역사의 흐름을 보면 늘 그래왔으니까. 구약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또 사도들이 그, 그 사명을 받아서 일할 때도 그렇게 됐다. 음. 그런 걸 이제 드러난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그, 그 자기네들 안목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이신 죽 죽인 그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도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를 반드시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면 사실 회개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그 안목, 자기들의 속성, 자기들이 악역을 맡은 일을 스스로 취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들의 속성상 견딜 수가 없었죠. 자신들은 아주 정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 아,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자에게 율법에 합당하게 처리하는 걸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처리했고, 세반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그리고 또 사도행전 6장 11절로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 그들의 그런 행태가 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건을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한대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나 마음을 인하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저들의 안목은 땅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예. 땅에 암, 땅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반의 경우도 6장 11절로 14절 사도행전,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대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전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나타낸 동일한 사상을 증거하는 바울에 대해 참지 못하고 대적하여 회방을 했습니다. 이제 시기하고 땅의 안목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절대 안 믿는 거죠. 또그 예수께서 높이 되셔서 이제, 성신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죄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 가신다는 것들을 안 믿는 거예요. 땅의 안목으로만, 저 바울이 누군데, 이전에는 어땠는데, 지금 어떻다. 그런 안목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아주, 질투해 가지고 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화했을 때 유대인들이 보였던 그런 태도를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45절에도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이제 빌라도를 죽여달라 하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이제 그의 증인이라. 끝에, 그부분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한다. 부활의 그리토에 대한 그 그리토,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이제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이제 사,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 뒤에 이제, 그, 그,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해 간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변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시기심,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웃음> 땅의 안목으로만 계속 보는 거죠. 자신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않는 요한복음 5장에 그 5장 39절 이하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어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 그걸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편박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 전하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 오히려 야트막한 사람의 계명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논주하며 그들의 중생치 못한 육신적인 불의한 태도를 거침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해도 뭐 대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증거한다고 얼마나 대적하겠어요? 예, 뭐,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대적하는 사람들 다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자기의 안목을 절대 벗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대적을 하는 거지. 그 말, 말이 그, 과연 그렇다. 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심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흠을 뜯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회당 안에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이런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우연한 일은 아니죠. 다 이제 그들은 그런 습성대로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찌 알고 하고, 내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하고, 어찌 알고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절대 내려놓지 않고, 이제 오히려 인간적으로, 어, 이제, 되들어서, 어 이제, 세상적인 힘을 또, 선, 저,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옷을 떨었습니다. 옷을 떤다는 것은 그렇게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이제 법적 책임을 짓지 않겠다 하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행동은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0, 10장 14절을 봅니다. 그 5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14절만 읽겠습니다. 누군지 너희,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근데 그 옷의 먼지를 떨으라는 것은, 다른데, 안 나옵니다. 근데,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근데, 그,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발 아래 먼지를. 그, 뭐, 영어로는 shake off라고 하는데, 그것을 흔들어서, 고개를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그, 이제, 저주의 표현인데요. 몸에 붙은, 그런, 그, 먼지를 떨어내는 것하고, 같, 발에 붙은 먼지가 아니라, 몸에 붙은 먼지를 발 아래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흔들어가지고. 아무튼, 이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주님께서 공생해 중에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지시하신 말씀인데, 이제 바울, 바울이 그곳에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더 이상 자신이 맡은 파수꾼으로서의 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고랬잖아요 저주를 표시하는 거죠. 그 에스겔서 33장 1절로 5절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다다. 인자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그 사람이 칼이 그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을,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함므로그 이만 칼에 제암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 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 머리로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토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언약의 저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이런 저주의 선언과 행동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것 같고 파괴적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진리를 드러내는 공의적인 측면에서 내리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 이런 언약적 저주에 대한 묘사가 자주 나옵니다. 개인적인 감정까지 포함하여 기분이 나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그, 심판이나 되어라, 심판이나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독한 일에 대해 언약의 진리에 비추어 급 불리한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뭐, 내 자식들이 다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심편 기자가. 그렇게 그 3, 4대까지 이르러 그 저주가 이만한 그 언약을 그 지키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언약적인 저주로 선언하는 거예요. 언약의 수호자로서 시편의 기자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입니다. 사실 구약의 그 <웃음> 다윗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웃음> 그러니까 결코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나쁘게 했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정, 내가 나쁜 감정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을 때그 옷을 떨어버리는 것은 그 집에 이제 더 이상 내가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안 짓는다. 분명히 그 현재적인 천국을 노려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얘기 했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않아요. 그리토의 품위를 나타내지 않는다. 자기 꾀로살아가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럼 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음> 이게 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규모 없는 자들 일하기 싫어 갖고 일하 일하기 싫어 갖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규모 없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그 밑에 보면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를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분명히 권증을 하라는 거죠. 지목해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러니까 옷에 먼지를 떨어버린다고 해도 예의 원수이 아주 가르침을 뱉어가면서 뭐 세상 사람들이 감정 담아서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동일한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던 존재로서 그런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누구를 그 감정을 담아가지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하 9절에도 보면, 그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했어요. 나, 하늘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요 바울 자신도 사실은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그걸 늘 두려워했다. 자기가 심판자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가지고 다 판단하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런 그런 위선자들은 그 이미 그. 그그 사람들은 사단적 속성에 휘둘린 사람이에요. 예. 사단적 속성, 예. 그 아주 저희 파괴적이고 어, 악의적이고 사단적입니다. 그런 사람,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그 예. 바울은 이제 이제 아, 이후로는. 아,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토에게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해 노력했던 바울이지만 그토록 복음에 대해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안, 안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떠나서 다른 지방의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곳 회당에서의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선언으로 그 유대인 대적자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뭐그 <웃음> 회당장 그리스보 또 회개해요 그 집에 그집 중에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또 회개하고 그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상 이제 파수꾼으로서의 책, 책임을 더 이상 어, 어 짓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나팔을 불어도. 꿈쩍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나와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했던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본 백성이 받지 않으니까 거기또 있었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따르기로 하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대적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집을 바울의 고린도 선교의 최초의 중심지로 제공했습니다. 그, 이제, 그 이렇게 집을 제공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핍박받겠다고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예? 네? 유대교인들한테 아주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겠다. 그, 복음, 보금, 그 복음 안에서 영생의 가치와 영광을 알면, 자기에게 그, 어떤 피해가 와도 그 영광에 참여한 것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자기 손해보는 거? 자기가 뭐, 고난당하는 거? 그거 개의치 않아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고난 받는 걸 오히려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있던 존재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알면 얼마나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그게 내가 그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무슨 의의를 삼을 게 하나도 없다. 감격이 되는 것. 참으로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에 대해서는 사본마다 이름이 달리 나타나기도 하는데, 디오 유스도 혹은 이름을 생략하고 유스도라고 쓰이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램지경, 이 사도행전의 아주 전문가인데, 바울 행적의, 바울 신학의 전문가인데, 로마서 16장 23절을 근거로, 이 사람이 고린도의 가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이제 정확한 건알수 없어요. 바울이 그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함께 있었는데 왜이 디도유스도 집으로 왔겠는가? 그것은 유대인인 아굴라 가정에 대해 한편으로 배려를 하였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자신의 주된 사명인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대인 아 이방인이 더 잘해주니까 뭐저 아굴라하고 저 브리스길라보다 더 잘해주니까 이제 내가 그 육소 집에 가겠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입장이니까 또 같은 유대인의 입장 유대인으로서 그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더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제 또머무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유대인에 대한 사역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이 회개하는 내용 또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어, 의기소침한 가운데도 여러 집단적인 그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성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다 하는 소리를 듣고 사역을 계속합니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무려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곤독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 걸어가 지나보자는 응.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증거했사옵나이다. 그것이 명백한 계시의 어, 내용이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의 그, 응. 그 정체성과 자신들의 전통을 그, 지키기 위해서.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실조차 부인하며 오히려 대적하는 일을 했사옵나이다. <웃음> 이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집권자들의 세력을 힘입어서 예수와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을 핍박했듯이 이제 또 이곳의 유대인들도 이제. <웃음> 세상 권세자들을 의지하고 또 자기들의 세를 써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도 바울을 대접하였사옵나이다 저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그 보금을 준거해 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에게 아픔이 되는 그보음의 내용만 창념해서 어, 대적하고 어, <웃음> 그 시기에서 대적하는 태도를 보였사옵나이다. 자기네들의 그 안목과 관점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변박하고 비방하는 일을 했사옵나이다. 그것이 얼마나 땅의 것이고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그 영생의 복음의 내용을 증거해 줘도 저들은 받지 아니하고. 대적했사옵나이다. 사도바울은 그러한 그들 앞에서 이제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선지적 행동을 보여사옵나이다. 이제 저희 더 이상 저들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사옵나이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저들의 죄에 죄인됨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그 일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그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태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간취할 수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 이방인 가운데 도 회개할 자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며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서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나이다. 그 성에 주님을 믿는 백성이 많다는 것을 그 미리 알리시고 또 바울로 하여금 그 유대인 대적자들로 인해서 의기소침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역을 다하게 하여사옵나이다. 오늘날도 참으로 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옵나이다. 주님의 주님 되심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가 있고 또 영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전통화하고 자기 해석을 해서 이제 함부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판단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사옵나이다 <웃음> 참으로 어, 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참 주의 일꾼들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깨닫게 되옵나이다 늘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에 여전히 계속 어,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옵나이다. 진실로 주, 이제 주안에서세 사람 된 자답게 세 사람의 속성을 발휘하며 주님의 신령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함을 분명히 배우게 되옵나이다. 애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제 저희 옛 사람의 그 시기심과 옛사람의 습성과 성향이 발휘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진리의 증인으로서의 그 분명한 어, 태도를 취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들로서 그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고 나가며 주님의 그 어, 일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게 하시며 주님이 목표하신 일, 일을 당대에 잘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